자이 문제는 어, 해양경찰 2023년 경위승진 문제인데요 어좀 문제가 좋아 보여서 제가 어, 소개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봤더니만 어, 여기 대향범위 라고 나왔는데 대향 뜻이 뭐냐면은 서로 마주 본다 이거예요 뭐 물건을 사는 놈 파는 놈 뇌물을 주는 놈 받는 놈뭐 이런 형식이죠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기억본에 보면은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이 서로 대항된 행위를 어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어쩐다 적용될 수가 없답니다.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어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항행위를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자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자 여기 다시 넘어갔네요. 방조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.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은 어쨌든 이 대양범이라는 건 서로 주는 놈 받는 놈 파는 놈 사는 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대양범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 대양적 행위하는 거. 자 그런 어, 대항적 행위 한쪽 일방에 대해서 매수범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, 성법 총칙상의 어, 공범 규정을 어,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사 그 물건을 매수범행 사는 행위가 어, 방조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어,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, 기업번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니음번에 한번 또 볼게요. 니음번에 보면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마저 끊었어. 그다음에 어, 상대방 측의 뇌물을 받아들인 행위로써 뇌물수수가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 측의 어, 뇌물수수의 어, 혐의가 인, 어, 죄가 인정될 필요는 없어. 성립할 필요는 없습니다. 성립 안돼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어, 요것도 어, 시험에 종종 잘 물어보죠. 그래서 상대방 측에 뇌물을 받는 측에 어,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어, 공여죄에 성립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니은번은 어, 요거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. 2급번에 보겠습니다.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도박죄, 아동옥사죄 인신매매죄. 여기까지는 맞아요. 근데 보니까 배임수중죄는 뭐예요? 어, 매 어, 비, 배 그러니까 수중수증 수중. 그러니까 주는 놈 받는 놈이잖아요. 그렇죠? 주는 놈 받는 놈. 자, 이 경우에는 서로 법정형이 다릅니다. 그 찾아보시면은 어 저기 취득하는 놈, 그 받는 놈이죠. 자, 받는 놈 같은 경우에는 어, 수제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다음에 증제제, 그 다음에 증제죄 공여한 자 주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법정형이 다르다는 것도 좀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거 하나가 들어가서 에, 문, 이 문장을 갖다가 틀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배임수중죄는 아닙니다 X 요게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리얼번 해볼게요 세무사의 어,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 사업자 등의 인적 사항 그리고 사업 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어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비밀을 누설한 놈 그리고 그 누설을 받은 놈. 자, 요런 경우가 지금 생겼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. 그렇죠? 공동정범이라는 이 단어는 형법 총칙상 규정하고 있는 공범의 규정이죠. 그래서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.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네. 예. 이제 리을번에 미음번에 볼게요.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요거 시험에 대박 팔례죠 시험 잘 나옵니다.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한관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,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아닌, 변호사를 아닌 변호사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. 이 문구는 여러분이 입에 마르고 닳도록 하셔야 돼요.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.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뭐 어쩐다? 처벌할 수 없답니다. 요 문구는 꼭 기억하세요. 그래서 어 미음번도 맞는 문장. 그래서 어, 틀린 거 맞는 거모르는 거죠. 맞는 거는 뭐냐면은 어, 답 3번. 그렇죠? 예, 기억번, 리을번, 미음번. 요세 개만 맞다. 이렇게 볼수 있죠.